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자막과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막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막이 있음으로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 영상에 오래 머물 수 있고 영상이 허전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을 적세적소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번 무료 음악 사이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료는 퀄리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중복이 돼버리는 경우 혹은 예상치 못하게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경우등 사용자에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는 유료지만 벌써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고 배경은 뿐만 아니라 폭감까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사용해보니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트리스트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트리스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제일 위에 나와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트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음악이 있고 사운드 이펙트가 있죠? 눌러보셔서 찾아보셔도 되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아트리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리스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무료로 시작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은 한번 들어보고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회원가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회원가입 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든다고 싶으시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은 가격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개인 플랜, 무제한 플랜, 엔터프라이스 플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 플랜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두 가지의 플랜만 볼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개인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플랜은 기존의 무제한 플랜 1년에 금액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로 결제하는 월결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다른 OTT 플랫폼을 결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나 보시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치, 팟캐스트,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글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플랜과 이 무제한 플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플랜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정이 한 계정으로 한 개의 채널만 등록이 가능하고 또월 결제로 사용하는 동안은 저작권 문제라든지 다운받은 음악을 계속 저장해두고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월 결제를 해제해버리게 되면 그 혜택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제한 플랜은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되면 물론 저작권 걱정 없이도 사용이 되고 여러 채널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심지어는 결제를 취소를 해도 내가 그동안 받아놨던 그런 음악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액이 크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보니 영상종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채널의 유튜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편집자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무제한 라이선스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취미생활로 간단하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에서 음악을 사용할 거다 그리고 1년에 한꺼번에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나는 월 결제하는 것이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다른 플랫폼 결제하듯이 월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월 결제 플랜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해서 고르실 수도 있고 음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기서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이 마이크 모양은 뭐냐면 음악에 가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컬렉션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제한 라이선스로 어떤 걸할수 있고 평가판으로 할수 있는가 어떤 걸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별로 음악을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마우스 커서로 여기 넣아가지고이 부분부터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MP3가 나오고 WAV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MP3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눌러서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저장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랜드를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트리스트를 사용하시면서 결제를 해서 어떤 플랜이든 사용을 하게 되면 내 계정에 들어와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계정 또는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기록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더보기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내가 이때까지 어떤 걸 받았는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송 라이센스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딱 해서 보시면은 다운을 받아서 열었을 때 이렇게 아트스트이 음악에 대한 라이선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아트리스트의 저작권이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걸리게 된다면 이런 저작권 메일을 가지고 계시면서 걸렸을 때 이걸 다운을 받아서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 이런 걸 증명을 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작권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트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월 결제 부분이 생기면서 아트리스트를 새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이 링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2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용 금액으로 1년 2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무제한 플랜을 결제할 때만 되는 시스템이라 무제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듯하게 보여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 플랜에 적용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더 다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퀄리티 음악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료지만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아트리스트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